어떤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독단검 들고 독걸리게한 다음에 가시가 버있고 굴러서 죽인다고 나 똑같이 해봤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는 내가 살다살다 살다 정말 짜릿했었어 그때 그러고 보니까 뭐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서버가 터졌습니다 갓겜 되는 거냐? <웃음> 우주 갓겜 되는 거냐? 갓겜에서 우주 갓겜이 되는 건가? 근데 원래 문제는 많았어요. 애초에 핵쟁이들이 다른 사람들 템막 이상한 거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좀 이거를 좀 과하게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안 좋았어. 서버가 원래부터 중수였어. 공식 트윗 보니까 무기한으로 일단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PC 관련해서만 닫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엘든링 전까지는 해결은 하겠죠. 얘네들이 한번 연기했었죠. 했었, 저것 때문에 또연기 경기가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반남쪽이나 포럼 쪽에서도 인지를 잘 무시를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핵쟁이들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안 잡았잖아요 작기한 잡는데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진 않았어요 저도 많은 핵쟁이를 만나 봤는데 몇년 전에 봤던 핵쟁, 핵쟁이 가 아직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웃음> 자 아무튼 300... 5 4 주차 세계를 시작할게요. 아, 이제 이 세계도 불이 꺼지는구나. 이제 이 세계도 차가워지는구만. 여러분 그래도 다크소울 루프물이야. 이렇게 세계가 꺼져도 다시 어느 순간 작은 불꽃들이 올라온다고. 그때 다시 또 그윈부터 또 시작을 하겠지. 패드가 왜왜 왜 소모품이냐면은 던지면은 괜찮은 물건이 패드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저도 가끔 화날때 패드 던지거든요 근데 저는 좀좀 신세답게 던집니다 그냥 내려놔요 그냥 좀 강하게 그것뿐이야 야구 던지듯이 던지진 않는데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뿐이에요 그냥 저는 그래서 엘리트 패드 사는 게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소음품에 큰돈을 들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웬만하면 오래 쓰긴 합니다. 물건 저는 최소한 최소 3년 이상은 써요. 평생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느 물건이든 저는 진짜 적당히 쓰다가 망가졌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아멜리아 누나 보고 싶다. 성당 누나 보고 싶다. 이때만큼 엄청 그립프 야수 모습이 더 이쁘다고요? 예, 진짜인데 야수 모습이 더 매력적입니다. 아 근데 제가 어느 사람이 여쭤보시긴 하더라고요. 헬님 혹시 수상한 사람이냐고 아 근데 내가 부정을 못하는 게내 캐릭터 자체가 펄이잖아요. 부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좀 초보자들이 좀 회차 좀 돌고 싶다고 하면은 대곡도만 한게 없긴 해요 대곡도가 예전엔안 좋았는데 버프 받아가지고 근데 자기 무기는요 그냥 자기가 골라야 돼요 자기가 좋다고 하면은 뭐 쓰는 거지 유비한테 집 거? 그건 유비안정이고 근데 100여 가지 넘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캐스트보다 나는 그걸 원합니다 특히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독립 어떻게 나오냐고 끓는 동릅이야 아니면은 뭐 속박되는 동릅이야 멍멍이는 무조건 나오고 내가 만약에 독릅 나오면은 독들이 타가지고 트롤지타러 간다네요. 당장. 말려서 죽여야지. 오히려 좋아. 근데 실제로 3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독단검 들고 독걸리게한 다음에 가시가 벗이고 굴러서 죽인다고. 나 똑같이 해봤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는 내가 살다살다 살다 정말 짜릿했었어. 그때. 유쾌하게 트롤짓을 할 거지 상대방 진짜 환하게 만들진 않을 거야. 이게 사실 경험담이라는게 무섭다. <웃음> 354회차까지 하시는군요. 사실 이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회차 돌린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하면 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또 실망할까봐. 전에 방송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월광검 같은 사람이랑 월광검 치곤는원 너무 어두운데요. <웃음> 남은 한달동안 게임기획있냐고요 그러게? 주우장장닭소만 해야되나? 아퀘스트한전 해보신... 아 다키스트요? 그거 안합니다. 너무 소모품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을 고문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게임을 게임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 캐릭터 하나 말고는 전부 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와..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신지 모르시죠? 정말 놀랍다. 내가 저래서 다키스 던전 안 해. 저는 카드 게임 좋아하지는 않아요. 난 보드 게임을 좋아하지, 카드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아. 오늘 같이 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한두명 친구는 있잖아요. 설마 이 세상에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존재할 리가 없지. <웃음> <웃음> 왜... 어... 언제까지 불개승을 할 거야? 언제까지 불개승을 할 거야? <웃음> 아, <웃음> 아, 불개승 질리네. 아씨, 지겨운이 첫사랑 얘기나 해보십시오. <웃음> 아씨, 불개승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끝나지가 않아, 끝나지가. 않아.